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새해가 됐으니까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 있게끔 구글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부터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꿀팁들도 담아져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을 널리 홍보를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면 먼저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인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다른 계정 사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계정 만들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본인 계정 자녀 계정 내 비즈니스 관리하기가 있는데 본인 계정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본인 이름을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본인 이름을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Gmail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받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입력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있으시면, 그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저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서 똑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 선택하시고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을 하셔서 다음 누르면 이제 코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했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복구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내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복구 이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때도 아까 만든 계정 이메일을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복구 이메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셨을 때 서브 계정을 입력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력을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입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드셨으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 눌러주시면 여기서 동의까지 눌러주시고 계정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구글 계정을 가지고 내 유튜브 계정과 구글 계정이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채널 만들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가입했던 구글 아이디어와는 다르게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구분하기 쉽게 가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내가 이름을 바꿔서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내 프로필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계정 전환을 눌러 보셨을 때 여기서 구글 계정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입력했던 여러분들 이름 입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만든 채널은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브랜드 계정을 만들 건데요.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의 차이는 개인 계정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채널인 겁니다.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과 별개로 또 하나의 메인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프로필 클릭을 하시고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또 새로운 문구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개인 계정에 대한 채널인 거고 그게 있으면 브랜드 계정인 겁니다. 그래서 새 채널 만들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여기서 다시 내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채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프로필을 클릭을 하셔서 계정 전환을 보시면 채널이 하나 더 생겼죠. 그러면은 내가 만들었던 구글 계정의 이름과 개인 계정 이름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유튜브 브랜드 계정의 이름이 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채널 관리자 이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브랜드 계정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관리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내가 권한 관리라든지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 추가 또는 관리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채널을 추가를 해가지고 또 브랜드 계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기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내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처음에 채널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주국가, 지역, 대한민국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 추가가 죠 여기서 내 채널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관련된 컨텐츠를 몇개더 입력을 해주시면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내 채널이 빨리 노출이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채널명을 정할 때도 중복되지 않게 잘 찾아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니요, 아동용으로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걸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를 여기서 체크 설정 해가지고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 사용 자극 요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건 충족 보이시죠? 요 부분을 눌러가지고 전화번호 인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코드받기를 눌러서 온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15분을 넘는 영상이라든지 또 미리보기 실시간 스트리밍 또 썸네일을 만들거나 그럴 때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아까 내가 설정했던 세팅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꿀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채널명을 정할 때 정확하게 잘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편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필터 보이시죠?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구분해서 채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편집에 관한 채널이 쫙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을 찾아가지고 내 채널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채널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른쪽 위에 내 채널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내 채널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브랜딩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채널 로고를 선택하시면 되고 두번째 배너 채널아트라고 하죠 채널아트를 꾸미시면 되고 여기 동영상 워터마크 지금 제 영상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밑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꾸며볼 건데 저는 무료이고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도 구글 계정 있으시면 똑같이 로그인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왼쪽에 클릭을 하셔서 유튜브 채널아트 딱 눌러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따로 배경 만들어 가지고 꾸미셔도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고해상도 그 다운로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채널아트용이고 로고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폰트들도 예쁜 것들이 많고 여기 있는 폰트들이 다 저작권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꾸미고 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운받은 로고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열기를 누르셔 가지고 요런 식으로 맞추고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업로드도 눌러 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채널아트도 설정을 해서 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하는데 큰 네모 같은 경우에는 TV로 봤을 때 보여지는 전체적인 구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 컴퓨터로 봤을 때 보여지는 전체적인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바일 포함, 모든 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중앙에 맞추면 좀 이쁘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 워터마크 업로드를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워터마크를 딱 활용해서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동영상을 나오게 되면 내 영상이 나오는 동안 워터마크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게시를 누르게 되면 꾸며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맞춤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기본 정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채널명을 또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가입했던 그 구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했다가 다시 바꾸려면 일정 기간이 있는데 이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꾸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설명은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어떤 채널을 할 거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줄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주소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 창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업로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방법 여기 비디오 모양의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 파일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목을 적는 겁니다. 이때도 그냥 적으시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고 조회수가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어떤 제목을 했는지 보시면서 최대한 유입이 많이 되게끔 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최대한 글자를 좀 빡빡하게 채우는 것도 많은 유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부분이 더보기란입니다. 우리가 흔히 더보기란에 뭐 링크를 걸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이 부분에서 이렇게 더보기란에 걸어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타임랩프를 적는 것도 여기다 적어주시면 은 유튜브에서 알아서 적용해서 시간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이 있는 출처를 남긴다든지 할 때는 여기 무조건 더보기란에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더보기란에도 샵을 눌러서 태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태그도 달리면서 또 유입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리보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있다면 그 썸네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점세개를 눌러가지고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재생 목록을 만들기 해가지고 지금은 유튜브니까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에 관련된 거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 밑에 시청자층 아까 거기서 설정을 해서 고정을 해둔 다음에 활동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내가 할 때마다 수동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 프로모션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봤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챕터 아까 그 숫자를 나누면 자동적으로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던가 내가 만든 거를 덮어서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그, 태그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내 채널에 유입이 많이 될수 있게끔 태그를 최대한 많이 적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유튜브 뿐만 아니라 유튜브 업로드 하는 방법 누르고 쉼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 유튜브 업로드 이렇게 해서 내 영상에 관련된 키워드들, 태그들을 꼬리에 꼬리에 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검색이 많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언어 및 자막 선택을 해서 쭉 내려주시면, 한국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해주시고,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이선스 유형이 조금 중요한데요. 라이선스 유형은 저는 Create c o m 저작자 표시를 클릭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여기를 무조건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기 허형도 내가 퍼가기를 해제를 해주시면 퍼갈 수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영상을 올리면 피드를 게시하고 알림을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추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샘플링 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저작권 때문에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해제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나는 상관없고 오히려 노출에 도움이 될것 같다 하신 분들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에 비슷하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평가도 모든 댓글은 말 그대로 모든 댓글을 하는 거고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 보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락한 댓글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선 댓글을 달아도 본인 이 단건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지게끔 그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사용 안함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아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에 좋아요 표시를 끄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설정을 하셨으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막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막을 추가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오른쪽 위에 PC에서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CC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같은 거를 업로드해서 를 올리거나 또는 자동 동기화하던가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자막을 업로드하실 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들어셨으면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최종 화면 추가, 제가 마지막 영상 끝날 때 구독,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영상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고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정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 커서를 딱 대면 이렇게 눌러 가지고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동영상 말고 재생목록을 추천해주고 싶다 하면은 재생목록을 눌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생목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또 추가해서 보여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이 끝날 때 화면 끝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추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면서 추천 동영상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카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재생목록을 클릭을 해서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이 파란색 바를 끌어가지고 내가 이쯤에 추천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까지 눌러주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비공개를 업로드를 할 건데 공개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제가 공개를 해서 게시를 하자마자 영상이 팍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밑에 프리미어 동영상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이 실시간 방송처럼 기다렸다가 나오면서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가 볼수 있게끔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약을 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걸어서 그 시간에 프리미스 동영상을 설정해서 똑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동영상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요 예약을 하는 이유는 원래 720p까지 나오는데 예약을 해서 올리게 되면 1080p까지 조금 더 고화질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여기 일부 공개를 누른 다음에 일단 저장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내가 링크를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 링크를 제가 들어가줍니다. 클릭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아까 내가 적었던 더보기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추가를 해서 댓글을 입력을 해주시고 고정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컨텐츠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일부 공개했던 거를 바로 여기서 예약으로 걸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려면 점 눌러가지고 완전 삭제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업로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계정을 만들고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를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유튜브가 되셔서 대박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